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혼자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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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된 소감. <목소리> <목소리> 아 오늘 메인 오늘 메인,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아, 잘 맞출 수 있, 있을 이런 것 같아요. 주인공은 머리 아프네요. 아, 근데 우진은 똑똑해가지고 잘잘 맞출 거예요. 자, 자 게임 설명은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장소를 꾸며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파티 아닙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우진 웃어요. 웃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음. 우지랑 운동하고 있어서 항상 이뻐해미자해미자앞스 오케이 한번 꼬며볼까 <웃음> 오늘 <웃음> 우지 형의 베스트 <웃음> 산타가 <웃음> 되겠습니다. 아 <아니, 웃음> 근데. 우주 같이 꾸미긴 꾸미셔야 어, 돼요 좀 응, 알아 그냥, 그냥 꾸미면 되죠 나는 BGM 담당할게 <웃음> 우리 노래로 최대한 해줘 야, 우리네 그거 불러야지 해피 플래디스 아니, 그래. 이거 해피 플래디스 <웃음> 뭐야 <웃음> 흰눈 사이로하이 타고 몰라? <웃음> 하얀 눈이 별들처럼 <웃음> 내리면 와, 오랜만이다 추억들이 있는 눈처럼 내리면 야, 왜 이렇게 우주를 괴롭혀? 야, 야왜 가? 가지 마 <웃음> 블랙, 블랙 세 명인가요? 이 봐봐,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은다 지체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다 아들어 웨 크리스마스 야, 그만큼 지쪽을니여서이 연기 뭐야? 마지막! 얘들아 그래. 어. 좀 꾸며라. 네, <웃음> 뭐,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있나요? 아, 나는 그 추억이 있어. 네. 네. 초등학교 어. 한 2학년 때인가. 와 어. 진짜 재밌었겠다. 그렇지. 어, 재밌었어. 우와. 야 우리 처음 공개된 게 크리스마스 아니었어? 맞아. 우리 공개된지 오늘로서 7년이야. 와. 나, 나 그때 기억나. 우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아 어, 빨리 편지봉투. 어, 그래. <웃음> 네. 그러니까. 응. 그 뭐야? S V T야. 명호는 왜 이런 거 걸려가지고 에이. 힘들어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아니야. 자 착한 지령인 거야, 나쁜 지령인 거. 아직도 가야 돼. 아니 아직 내가. 오 하지 괜찮아. 하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고. 있다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웃음> 나타이밍 잡고 있어. S, 야, S, S. S, S.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우리 내명에서 미니티가 돼. 이런 게왜 여기 좋아? 야 우지가 주위고 우니가 가운데 앉혀놓자. 아니야, 우선 부담스러워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저기 뭐경호원이야요나 어? 오랜만에 민경이 부르는 엄마 듣고 싶어. 엄마 <놀람> 진짜 진짜게. 무도프니까 루루루로다 들어. <놀람> 룰루루 <놀람> 내가 왜 이렇게 퀄리티냐 내가 부르는 건그 그냥, 그냥 아무 데나 명대아 힘들다 저왜 이렇게 힘드냐 저희가, 저희가... 이거 착한 지령인 거야? <웃음> 내 주위를 지켜야 되는 착한 <웃음> <정말> 지령인 <웃음> 거야? <웃음> 아니면 나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 나쁜 지령인 거야? 그건 럼그 모르지 재거운 <웃음> 거니까 <이런> 좋다. <웃음> 근데 이게 너무 웃긴게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유정해서는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 어, 맞아 맞아. 이것도 그냥 지령이 아닌데 그냥, 아, 그냥 반대로, 아, 반대로 얘가 블랙인데 어, 화이트인 것처럼 아,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걸 아, 컨셉으로 했을 아, 수도 어, 있지. 어. 그치만 얘는 걸린 것 같아. 어, 어. 일단은 아, 우리 어렵네. 이게 뒤에 이게 완성이 됐거든. 와. 와. 아, 너무 예쁜데 근데? 오. 야 너가 지금? 어. 야 뭐야? 요시시푸야? <웃음> <요시시부야>, 요시시푸야? <웃음> 노래, 너희 끝말이게한 하자. 아진사랑진사랑 자기가 보지 말하기. 어? 진사랑 공개. 하기 진짜 대박. 진짜 진짜 질문을 한번 하기. 어. 그럼 심판 우정이 한 줄래? 그래 그래. 게임 심판을. 시켜드려. 오늘 뭐야?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 반짝반짝 눈이 부셔. 오케이. 셔. 셔. n i n g d a 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제가 제제 제발 저 한글로도 어 어디까지 할까 어디까지 두 번에라도 두 번에 레미에 도 레미코넬리 미치어요 미치셨어요 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왜어 이제 뭔데? 뭐야? 띠부, 띠부.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oh, oh, o oh, oh, oh, oh, oh, 우리 노래 우리 노래 타이틀곡이 yeah. 제목이 어쩌는데? 엄 못나 엄 못나 이러지 마세요. 조슈아, 한자. 자이 의자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어. 조슈아, 당신은 보였어. 자 우진 씨 질문해주세요. 조슈아 씨는 지령이 뭐예요? 한 초에 대면자. 세, 이, 일. 우지 간지럽고. 아. 근데 이게 간지럽을 때 웃어서 화이트인지? 근데 블랙이지 간지럽고. 간지럽히면 블랙이다. 한번더 가볼까? 시작. 해볼게요.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줄 거야 야야 고, 고, 고, 고, 지지 나도 만들었어. 김민기 선물이다. 김민기 선로야 울고 싶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고 싶지 않아. 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야지아 울고 지지 나 지금 너문에 불이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목소리나> 어떻게든 되겠지 아, 그거 맞아 소, 나 지금 지지지지간간간간 지지 지지 지지 어, 간지러워요 김 간지러워. 노래. 만 써주세요 김기만 봅니다. 간지러워요 아 간질 간질 두근 두근 이기 분분분분분분 분자 분명히 나가래 어? 뭐라 뭐라? 일어나 무슨 노래야? 시작야 제목을 얘기해 뭐냐 무슨 노래야이 노래 몰라? 분부터 아, 시작이 뭐냐고 분부터 시작해봐분 분명히 내가 부분명이 말해. 순간 분명히 분명히 내가 말이 있어 노래가. 분명히 뭔가 거짓말이야? 분노를. 분노를. 분 1분 1초 오 보고싶다보고싶다다행이다다다다다다 <목스만> <웃음> <bush portrayed> 다 말아달라고. 중복이고 없는 가사를 불렀어요. 네. 다 말아줘. 뭐다일링 이렇게도 해 돼. 다일링타링타링 다, 다, 다. 근데 힌트 한 거는 안 되고. 오, 해, 해. 걸스데이 선배님의 달 i 달 i man. d a l 다른 답변이 좋죠. 나와야 돼요.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Okay. Okay. 메리 크리스마스 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잊어 떤 그런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왔고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건배를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해가도 못 아, 먹었거든요 우리 그래, 그래, 그래. 메리 외쳐줬어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행복하다. 행복해. 아, 여러분 이 음식들이 사전에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추천드인 거예요. 아, 네, 네. 국가사전인가요? 백화사전인가요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시는 <웃음> 것도 중요하지만 <웃음> 저희에게 미션이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저희에게 아, 그지려 너무 전에 네. 그드린거 절대 잊지 마시고 첫 번째라는 거. 이게, 왜, 이게 무슨 주먹밥이야? 우지가 추측하기 전에 일단 미션을 음. 수행 못한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어 미션 수행 못한 사람들은 이제 상, 상품을 못 받습니다 선물을. 그렇죠 그렇죠 미션이 수행해도 우지 형이 만약 상품 맞추면 디 우지 생각해. 불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디노야 우지 불편하려면 우 많이 먹어 너무 불편해 야 우지 그거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웃음>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어느 정도 따뜻해? 핫백보 조금 더따뜻아 핫백보다 조금 더 따뜻해? 형 마음보다 계속 따뜻한 거야. 아 그래? 인정? 유지아 간장소스 줄까? 까봐 까봐. 아, 네. 내가 뭐. 이거 까어 줄게? 우지야 어? 이것도 먹어야 야 이거, 아니,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우지야 이거 먹어 네. 그렇게 네. 우지와은 하지 마세요 <웃음> 어, 누구세요? 야명호너왜왜 왜 그래? 명호너왜 우지 옆에 있냐? 나 계속 나 지켜줘 아 그래? 그래? 네, 그래. 디노 왜 그래도 여기, 여기 있는 거야? 거야. 나, 나 너무 불편해 진짜 그래. 화내 이제. 한마디만 뭐. 해주면 돼 우지 형 피클 못 먹지, 피클 아니, 아니, 우지 간장 새우 먹어야 돼. <목소리> 간장 새우 먹어야 돼. <목소리> 도망간 거 아니야? <웃음> 이게 <이제> 우지가 주인공에 이 <목소리> 백업필을 받고 있는데, 단체로. <목소리> 어릴 때 크리스마스에 <목소리> 대한 추억 같은 거 있는 사람 없어? 아, 내가 있어. 이거 리자리. 데 내가 아홉 <근데? 내가> 살인가열1살인가나 <목소리> <목소리>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목소리> 한 각도 봤는데 그때가 <목소리> 딱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 응. <목소리> 그래서 그 창문 그집 앞에 다 하얀 거야. 여기죠. 깜짝 놀 여기죠. 여기. 여 아, 여기. 줘아 여기. 아, 줘. 여기. 니 아니. 여기. 줘아 여기. 여아 여기. 여기. 음기 여기. 시 마음 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는기 여기. 야이 얘는 화이트고, 얘는 블랙이야. 어. 얘가 나한테 나뭐온거 같아, 이래서 내가 어? 블랙! 이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착한 짓을 계속 나뭐 <웃음> 응? 뭐 같아? 나뭐 같아? 승관이는 화이트인 거 같고 원우 블랙인 거 같고 은지야 나는? 형은... 형 아, 블랙 형은? 블랙 내가 질문 알려줄까? 뭔지? 나할거지랄고형한 재밌네? 뭔지 몰랐지? 지령을 <웃음> 못한 사람을 들어볼래? 그래. 뭐라고? 지령 못한 사람. 응. 어. 어. 음, 그거재밌겠다나 시작하자마자 했는데. 아니, 민규는 내 뒤에 있었구나첫 번째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밑에 한 사람. 호시 형. 호시, 호시, 호시 멋어 응. 호시 대박이다. 호시는 지령이 뭐 자기 정체를 밝히기가 지형이었어? <웃음> 까먹을 수 없잖아. 야, 왜 까먹어? 나지령은 아니었는데 내가 뭐 화이트... 나 이거, 이거 좀 먹어봐. 괜찮아. 어, 이거 뭐야? <웃음> 아, 기쏭만 하는 거였구나. 어때? 컬러 콜라볼? 기소만. 아, 이거는 블랙이다, 그럼. 블랙이고. 그러면 우리 그, 그거 그한번 갑시다. 그 지금 우지가 말한 게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맞는지, 몇 퍼센트 맞는지. 좋아, 좋아. 지금 내가 재밌다. 블랙만 생각해도 일단은 화이트가 나오는 거네. 거네. 원우, 버원 호시, 정한 민규. 까지는 일단 블랙. 두명 맞췄다고요? 와.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해. 블랙 중에 두명 맞췄다고. 지령이 구분이 안 가. 얘 나한테 방해를 <웃음> 하러 오는 건지 <웃음> 날 지키는 건지. 맞아 그게 갈려. 진짜 어렵다. 무지야 <웃음> 그거만 알아도 우리는 <웃음> 형을 지키는 크리스마스. 아, 그런 <웃음> 야, <웃음> 너 루돌프거든. 아니, 루돌프야. 어. 의자 좀 먹어 계란 <웃음> 있어 빨리 가운데 와서 먹어보자 네야 이게 주변 상황을 너무 보느라 먹는 게 눈에 들어오지가 말씀, 않아 말씀, 너네들처럼 그렇게 태평하게 먹을 말씀.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진짜 맛있어 말이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지금 사랑해 이거는 다 좋아 그니까 이게 이거는 블랙인 거야 화이트인 거야 <웃음> 무슨 지령인 거야 그니까 러 형의 그 성격에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피디님 작가님들을 생각을 해봐 아 그렇게 그래. 치면 번호는 화이트겠다 어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하이트. 그러시면 버논이 나 화이트. <몬> <몬> 그렇게 따지면 DA. 나는 그렇게 따지면 DA 또 화이트지. <몬> 아니 나는, 나는. 아니. 아 야, 너. 좀야 근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지 형. 우지 형. 내가 형한테 왔으면 하이 좋겠어. 하이 갔으면 하이 좋겠어? 아, 아, 아. 야, 야 아, 너는 아, 아, 실패다. 야, 지효. 나 그냥 먹어야겠다. 넌 망했다 그냥. 허허허허허허 아이고 할머 아이고 할머 아이고 할머 아이고 할머 아이고 우리가 그 산타가 돼가지고 말이야 작은 사람한테만 선물을 갖다줘야 돼요 <웃음> 그럼 선물 한번 만들어볼까요? 할머니 나도 선물 사줘 얘 녀석 아니예 <웃음> 나이가 몇 살인지 선물을 사줘 잘라 그래 <웃음> 짤라, 짤라, <웃음> <그러세요>? <웃음> 네, 아무튼 지금 우지형도 엄청 유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엄청나게 네. 노력하면서 지령들을 다 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 지령을 보고 우지가 어 착한 산타? 아이티 산타 아이티 산타 블라인드. 야이시간막 뭐했어 왜�? 오늘? 마취냐? 마취 아, 아 아. 네 아, 뭐했어 오늘? 선물 오 어느가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선물들. 맞습니다. <웃음> 혹시나 지령을 아, 성공 못한 사람이 있나요? 엄청 어, 있어요? 아, 많은 거야. 지령 못한 사람? 오. 어? 아두 아, 명밖에 없어요. 그, 두 명은 이제 못했어요? 어. 야 정시하고 쉬운데 왜 못했냐? 내가 왔어. 왔잖아요. 이제 이제는 끝난 거죠. 가면 돼. 가. 아쉽네. 아 와, 진짜 어렵다 이거 근데 이게 기어, 아직 조슈아도 블랙 센터인지 화이트 센터인지 몰라. 나는저 형이 뭘 하는지 몰라 오케이 와, 이제 우재형이 블랙 화이트를 맞추면 된대 음. 음.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확률 게임이야 확률 게임 승관이, 버논이, 명호, 준이 도겸이가 화이트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여섯 명이 블랙 블랙 오케이 음. 와.. 어르신. 나는 사실 오, 지금 다른 멤버들이 뭔지 모르거든은맞것 같아, 것 같아. 오, 오, 오, 아.. 이대로 간다고 하면 다섯 개를 가져가실 거지데 이게 어, 정말 이게 열개반가져가네 아, 일단 블랙 세 명만 골라볼게요 원우 허논 디노 일단 세명 그렇게 정할게요 네, 블랙 아, 그렇죠, 있죠? 화이트 있죠? 우지 형 블랙은 더 없나요 그러면? 네, 일단 일단은 어. 화이트로 명 너무 느끼한어아 그래 아, 아, <웃음> 아 <불안하다. 와. 웃음> <웃음> 민규 <웃음> 형은 이런 거에 욕 그게 있어 자 민규 화이트 확정 <웃음> 민규는 항상 나 헷갈리 아, 민규는 항상 오, 나 헷갈리게, 오, 헷갈리게 오, 한데 어 어떻게 연애 연애에서 아직은 뭐, 아 아직 방영돼 헷갈리게 뭔나도 항상 나 헷갈리게 너 항상 나 헷갈리게 너 항상 나 헷갈리게 난형 헷갈리게 한적 없어 저기, 저기. 나의 로마틱 <웃음> 이제 골라주세요 그쵸? 나는 호시 아이템 그래. 느낌 쭈니 <웃음> <아이템이 나오네? 웃음> 네. 파이팅 I love you 나 고를 거 같아 나 고를 거 같아 저겸 블랙 우리 블랙? 어.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은 화이트인 거잖아 그럴까요? 아, 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정도면 답이 어. 안 나온다 자 춘사랑 일어나면자한번 앉아 볼까요와 껴안는데? 많이 맞췄어요? 여섯 개 맞췄어 나형 헷갈리게 한적 없어 나도 나 계속 야이 정도만 해 여기가 아,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네가 왜 화이트 있어? <웃음> 얘는 진짜 아니다 지령을 이제 도겸이부터 쭉 말해보고 유지로 이행시에서 웃겨라어 네, 우지 어? 난 형의 어? 지, 지, 지, 지! 지! 지렁이 <웃음> 웃겼다 웃겼다 웃겨다웃다 웃겼다 웃겨다아 성공했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우지의 얘기에 세번빵 터지는 거. 리액션을 희생하라. 얘기가 빵 터졌어. 나뭐 얘기 안한거 같은데? 어떤 얘기든 다빵 터졌어. 우치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짜 대박이야. 나. 아, 착한 지정인 거야? 내 주위를 지켜야 되는 착한 지정인 네. 거 갑자기 착한 짓을 계속. 나뭐 같아? 나뭐 같아? 좀 있네? 뭐그지 몰랐지? 카메라가 증명해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제일 재밌겠다. 나는 우지형은 백허가 5초 어, 아 우지 아 저거 어, 어, 지렁이 통했어 나이스 자 쉬어야 할수 있겠어? 어, 원래 NMC 어, 어. 아, 장인이잖아 장비가... 장비가... 근데 뒤에 있었는데 나는 이게 거슬리는 너무 거 아예 블랙 나형 안고 있었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화이트 같다 나는 우지 칭찬 세번 이상하기 몇 번은 아, 맨날 해가지고 어, 어. 맞아. 어 야, 우지야 근데 너 멋있는데? 위 우지 여 메리 크리스마스 우지는 똑똑해가지고 잘 맞힐 거예요 지금 꿈은 대단해 누나가 예뻐서 <웃음> 어, 항상 예뻐 <웃음> 표정입니다 난 영어의 구체적인 그게 너무 궁금해 어, 야, 어떤 <웃음>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웃음> <뭐랬어>? <웃음> 나는 우지 온 2m 요치하기 음, 진짜 힘들어, 힘들어. <웃음>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어,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 너땡 우주 안에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명호가 너무 <웃음> 너무 재밌어 명호가 저 지령이 <웃음> 명호가 걸려서 힘들어 그래서 계속 아, 쫓아다니는 아, 거 계속, 계속 2m 안에 있어야 되니까 진짜 힘들다 지령 천천히 아예 못했잖아 나한번 했어 잔소리하기였는데 잔소리 를 어떻게 세번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 내가 네 보기에는 수아 형은 오늘 블랙 어그 산타가 아니었는데 아바타였어. 아 나한테 고민, 요밥 먹는 동안 고 끝내기 진짜 나한테. 내 지금 먹어 요즘 너무 기량 있좀 먹어 문제야. 거의 아바타였어. 진짜. 진짜 뭐, 나 굳이 손에 있는 물건세번뺏기 어 어. 아까 밥을 낚개서 뺐어. 나는 감지로. 어딜 까버린거야? 그러니까 지령 아니었는데 내가 맛있어. 뭐 하이? 음. 귀를 간지럽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를 간지럽히면 무조건 블랙일 텐데 해가지고 사랑해하면서 간지럽힌 거지. <웃음> 어. 오케이, 너는 누구야? 저리 가라는 소리 듣기는데 <웃음> 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왔어라고 하면은 아 근데 가고 싶지 그 않지. 그 전에도 가까이 가고 막 이랬는데. 나도 저리 가라 말은 널 좋아하니까 그랬어. 그런 거야 그래서 좀 의외로 감동인 부분도 있었어요 사 어, 그런 거에 감동을 자순간님 미션 승가님. 나는 나는 너는 화이트 같아 라는 말 듣기 있지? 그냥 화이트구나 어. 화이트 행동을 많이 했어? 근데 뭐 어. 우지 맞아, 형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넌, 마지막으로 넌 마지막으로 화이트인 거 같고 했는데. 계속 화이트인 거 같고 막이러 내가 억지로 중간에 계속 뭐 하트 많이 날렸어 막 이러면서 잠깐만 내가 호시 지령을 알거든? 응. 야, 호시 지령이 진짜 웃겨 뭔데 뭔데? 나는 블랙 산타라고 우지 귀가에 대고 A.S. 인간 말하기 어, 호시는 뭐예요? 전 블랙산타. <웃음> <난> 블랙산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나는 그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얘기하기 뭐 이런 맞아. 걸 같아서 그냥 블랙산타 고정하고 시작했던 거야. 음 아, 한나 뭐, 같은 것만 뽑았지? 그래서 우정이, 야 우정이 못 맞추는 몇 명이야, 청지기? 손 들어봐. 나, 두 명. 못 맞춘 사람. 한 여섯 명 정도 있을 거야. 못 맞춘 다섯 명이야. 투웨이 블랙이었어? 근데 여기서 미션을 수행 못하는 슈형은 손을 내려야 되고. 자 일단 우지부터 그러면은 여개 아, 예. 6개 맞네 말했다. 0개 100개 1개 100개 개 여기서 흔들어 아, 보기 되나요? 1 0나개1 0님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1거0무1 0 보인다. 이거 돌이 0 0개1 들어가 있는 0 같은데. 0개 100개 100개 100개 1 0 다 맞아? 사이즈를 포기 못 하시네 종이가 아이패드라고 써있을 수 있어 에... 딱지 여섯 개잖아 딱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있어, 일리가 있어 이제 있어 나머지 확보하신 어 종들이 하나씩 비긴, 와서 가려야 가 되는데 도겸이 먼저 사고 했으 어 아무도 가자는 길을 가는 것 그래 그것이 너의 길이야 형이 야 대면 어, 가져가는 거야, 도겸아. 대면 손을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와와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야, 혹시 보면? 우알들 있어 안에 미키 있어, 있어 미키 <웃음> 나! <웃음> <느낌이야? 야>, 저, <웃음> 저 안에 절대 없다.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일단 명호는 너무 명호 <웃음> 아. 너 가져가 몰라. 지영이 낌없이 주는 지 줘. 우지야 없어? 나 얘들아. 남들 게임 오케이. 처음에 기대된다. 조경빈 아, 잠잘올 거야 앞으로. 야, 야 저기 아이패드면 진짜. 저건 죽부인이잖아. 진짜 아이패드면 진짜 반전 드라마 진짜. 이거는 네, 누군지 힘들겠다. 아, 죽부인이 뭐야? 인형 아니야? 인형 안 보잖아. 응, 와. 오와. 와와 와. 아이패드 아이패드. 와! 아이패드. 뽑방이었어. 야, 너 그거 진짜 심심할 때 알겠다. 심심할 때 이거 방에서. 아니 그 형, 방에 형 이거 냉기. 냉기 냉기. 오케이. 감사합니다. 겨울에 줄 감사. 원우형야 <웃음> 딱지 워우 먹는... 형한테 갔어 결국? 딱지를 내가 한번 그냥 가져올게 그래? 딱지 진짜 나딱나 딱지 바꾼다 나랑 내가 맞힌 사람 조셔야지 와 딱지 좋은데. 야 나랑 딱지랑 바꿀, 바꿀 사람 두 개를 아, 넣어야 돼두 개를, 개를 내가 같이 갈게요 아이패드 바꿀래? 이거, 바꿀 어. 어, 바꿀 그래. 이거 두 개를 아이패드 <웃음> 아니네 뭐. 아이패드 갖고 싶으면 어 걱정은 이거 두개 아이패드 니네 이게 궁금해 <웃음> <웃음> <웃음> 야, 자 동영씨 어, 이거, 이거, 이거. 와 진짜 기대된다. 기대된다. 방구지. 방구지. 야 줄게 뭐 그렇게 없어. 야 날짜 입에니 아, 목걸이.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와 머그컵인가? 어. 리 선물로 수안 있어. 와 마스크?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나는 정한이 형이 지금 약간 기대하고 어? 있는 것 같아. 와아 이게 뭐야? 와 이거 있어. 이거를 이, 280까지 게임기. 우와. 와. 좋아 예쁘다. 280까지. 게임 야 이거 오래 오래 쓰려면 방구지 넣어가야 되는데. <웃음> 가장 큰 아, 가능성. 아, 그냥 가장 큰 가능성. <웃음> 전자 전자 게임이야. 명호. 명호 지금 기분 아, 좋아. 와. 와. 소원권을 세 번째로 번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냥 받아가지 못하겠고 정말? 제 거랑 교환 교환 교환 형 근데 이거 소원권 하나는 너무 아까.. 그러니까 세개세개 이거는 세개다 써야 돼. 세개 어, 네, 어, 오케이 그럼. 번째로 소끝 어떻게 어 내가 그때 깡통을 <웃음> 너무 잘 쳐가지고 이게 뭐야? 뭐지? 이제부터 세븐틴 고잉 세븐틴의 전쟁이다. 소원 전쟁 이러고도 네가 화이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4개야네개 네, 그냥 너무 마음이 네, 안 썼어 아, 아, 아, 네, 오케이, 네개네개네개 고가니까 네개 명호 명령 야, 뭐? 아, 나. 추워, 안 나는데 <웃음> 아, <웃음> 아니, 괜찮아 이게 나 나중에 복숭기 만들어줄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자, 여러분, 어쨌든 성과 네개로 오는 아이패드를 교환했습니다 잘쓰 하겠습니다 여기선 주인 없는 선물들 두개 뭐야? 뭐예요? 명함? 혹시 명함? 네, 번호예요? 피디님 번호? 피디님 번호. 그래서 힘든다. 그래서 좋다 이거. 네. 아, 여기서 번호 한번 외쳐주세요. 네, 010 주시오. 네. 하, 정말 기대돼요. 수영 은근히 기대하는 중. 아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뭐, 무게감 많이 있어. 힘든 지령을. 와우. 레바조개도 아니고. 와우. 아야 저거 하나. 수영 멘치간 기분을 아니, 행동으로 조, 해주세요. 조슈아 이래. 아 조슈아, 이래, 조슈아 기분이 어아 그래. 아 어? 아 근데 내거 약간 좀 기대도 안 된다. 그래. 너무 가벼워. 우기라는 소리, 우기라는 소리를 했는데 어? 갑자기 어 뭐야 아,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 야, 되게 이거. 뭐야? 마우스 피스래. 마우스 피스. 아, 피스래요. 예. 와, 멋있다. 멋있다. 아, 기 아, 아, 아, 아. 아, 와,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멋있다. 와, 뭐야, 뭐야, 뭐야. 멋있다. 내일 스케줄 때저거하고 오겠네. 저는 아, 여러분들이 호흡이. 생각하는 벽돌이 맞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헛, 아, 어, 진짜, 진짜 이이쁘다저 전신. 자, 오케이, 그다음 승관이 형. 아이고 야야 이거 뭐야? 수지... 야와 수지 동대한이 이거, 이거 언제 아세요? 초코야? 이거 mp3 옛날에 이거 진짜 초코 저거, 아. 저거 빨간불 아. 들어오고 초록 들어오는 오, 아. 거 야. 이거 어떻게 아. 아, 아무튼 승거아 그거 세 거래 세거저 어? 어떻게 보였어? 어이구야 어이구야 자리자도하겠다니다 오! 감동적인 야. 마지막 진짜로 진짜로 심플한 CD 야 얼마나 야 호시야 그 멘트 네가 적자 내가 나. 네가 나한 어, 네. 그래 그래 오늘도 평화로운 <웃음> <편하러운 웃음>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어, 오늘도 평화로운 세봉이 예반 예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쨌든 <웃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니까 각자 좀잘 보관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좀 소중히 정말 제작진 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 네, 그것도 맞는 네,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어, <웃음>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제 시청자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그러면은 오늘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정한이 형이 형이 세븐님 해줘 지금까지 세븐틴이었고요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어려운 los 숙제를 짊어지시지 마시길 바라고요. 괜찮아요, 떠들어도 anyway? 돼요. 아유, 아, 여기 아이패드를 다시, <돋 theory> 다시 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웃음> <돋이 spannend> 네, 이렇게 저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다르게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와. 슬퍼 만나요. 바로, 말아요. 바로, 뭘까, 아. 세븐틴. <웃음>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